A1 셀부터 H1 셀까지 드래그해 주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은 바탕채, 크기는 16, 글꼴 스타일은 굵게 해 주겠습니다. 더블클릭해서 A 앞에서 미음자 누르시고 한자 키를 누르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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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ose 함수를 먼저 써 보겠습니다. choose 함수로 0부터 9까지는 0, 100, 10부터 19까지는 a, 20부터 29까지는 b를 줘 보겠습니다. 는 choose 가로 열어 주시고 index num은 숫자를 넣으면 됩니다. 저희들은 여기 있는 숫자를 그냥 가져와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인덱스 넘은 오른쪽에 보시면 value1이라고 있습니다. 인덱스 넘은 숫자 값을 쓰는데 시작 값은 1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을 쓰면 오류가 납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콤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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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다시 복사를 해서 붙여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력하고 있는 곳이 16번째네요 저희들은 10번째까지만 하면 되니까 10번째까지만 적어 주겠습니다 나머지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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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따옴표 A 쌍따옴표 콤마 B 쌍따옴표 가로를 닫겠습니다. 근데 0은 쓸 수가 없다 그랬죠. A자리를 클릭해보면 Value 1이 진하게 나오죠. 그래서 무조건 1로 시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더하기 1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0이면 1이 돼서 a가 찍히고 1이면 2가 돼서 b가 찍힙니다. 이제 2면 은 3이 돼서 값이 찍히면 되겠죠. 이제는 콤마 c만 적어주면 30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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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 90점을 표현하려면 90개를 적어야 되죠 그러니까 나누기 10을 해서 인트를 쓰면 아홉 번으로 작업이 많이 간편해지죠 그래서 총점을 클릭해 주시고 나누기 10 엔터를 쳐 주겠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끌어주면 소수점 자리가 보기 싫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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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m e i f 가로 열어주시고 range는 조건을 검사할 범위입니다. 조건이 다이얼이기 때문에 제품명의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그리고 콤마 조건은 다이얼이기 때문에 다이얼이 쌍따옴표 적어주셔도 되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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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는 sum. 가로 열어 주시고 수출량의 전체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치면 다이어리의 비율이 35.7%로 구해졌습니다. 대리인 사원 중에서 호봉의 최대값을 찾아서 해당자의 이름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는 v루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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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기를 원하니까 정확히 일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고 엔터 치시면 박민수라는 정확한 이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품명을 구해 보겠습니다 제품 코드 중에서 앞에 세 자리를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l e f 쓰시면 되겠죠 네, l e 트 가로 여시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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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 가로만 닫아주시면 공백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거랑 아래 거 보시면 공백 때문에 위치가 달라졌죠. 아래로 쭉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대문자로 바꿔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대문자는 어퍼가 대문자입니다. 더블 클릭 끝에 가로를 닫아주시면 됩니다. 엔터 치면 대문자로 바뀌죠. 이렇게 푸셔도 되고 트림 안에 어퍼를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위치는 어디에 주시든 둘다 정답입니다. 제품 코드의 맨 끝에 한 자리가 A이면 이랬으니까 끝에 한 자리를 가져와야 되죠. 는 g h t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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 지점에서 냉장고를 가장 많이 판매한 달과 가장 적게 판매한 달의 차이를 dmax와 dmin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이 강북 지점이고 냉장고죠. 지점이 강북이라고 붙어 있으니까 그냥 바로 쓰시면 됩니다. 는 dmax.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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의 총합계만 설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요약 및 필터를 누르고 행의 총합계는 표시를 없애겠습니다. 확인을 누르시고 마우스 오른쪽 갓 필드 설정을 누르시고 표시 형식을 클릭합니다. 숫자에서 천 단위 구분기호 체크해주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 천 단위 구분기호를 넣어도 천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표시가 안나죠. 뒤에 보시면 연필이 천이 넘어가기 때문에 콤마가 찍혔습니다. 마찬가지로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 표시 형식 숫자 천 단위 구분기호 체크해 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더 확인 그러면 천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가게 됩니다. 범위를 씌우고 하셔도 결국에는 첫 번째 범위인 최대값만 천단위 구분기호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수량과 매출액 단위로 변하기 때문에 수량값 중에 하나 매출액 값 중에 하나를 클릭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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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 열어주시고 범위를 씌워주시고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합계가 구해졌으면 반드시 기록 중지를 누르시고 개발도구의 삽입을 누르시고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클릭하겠습니다. G18부터 G19니까 Alt키를 누르시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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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표의 바깥쪽 아무데나 클릭해 주시고 매크로 기록 이름을 서식으로 주겠습니다. 확인 범위를 씌워주시고 홈 탭에서 표시 형식을 클릭해서 통화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통화가 끝났기 때문에 개발 도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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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선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수식 입력 줄에서 클릭해 주시고 는 A1셀을 클릭하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세로 값축은 표시 형식을 천 단위 구분 기호로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세로 값축을 더블 클릭하시면 축 서식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표시 형식을 클릭하시고 숫자에서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닫기 하면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들어오게 됩니다. 보조 세로축 눈금 단위를 만으로 고쳐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해 주시고 표시 단위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만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 닫기를 해주시고 만을 더블 클릭해주시고 맞춤에 가서 텍스트 방향을 가로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닫기 곱하기 만을 드래그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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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표를 누르시면 범내 표지와 함께 데이터표 표시라고 있습니다. 클릭해주시면 범내랑 데이터표가 나오게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